연시입니다 제가 저번에 5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좋진 않아요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? <웃음> 저는 근데 이거 지금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파는 게 급해서 이거 다 팔고 딱하나에 몰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파는.. 먼저 팔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급해요 지금 지금 국밥 몇 그릇 날라간지 모르겠어요 38만원 그래서 하나에 딱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리플 아안 사실 리플 선택한 이유는 홍콩 멘토님이 리플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리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리플은 없어질 수도 있고리 <웃음> <고간만> 아니면 돌아서. <웃음> 근데 제가 또 스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냥 돈 빌려주실 분 소개시켜주실 수있어요어요 어떻게 된것요 리플은 어떻게 된것요 이자 17.8%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 걸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너무, 너무 축하해 그... 아, 아. 안녕 어? 안녕 <웃음>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말라고 <웃음> 야너 지금 어? 어. 너의 지금 상황이 어때? 지금 호주 대박이지 호주 대박. 어때? 개대박 개대박 정도 아니고 4% 좋아, 내가 제일 잘 나가. <웃음> <웃음> 가자. 음, <웃음> 빠지겠냐? 근데, 근데 리플은 왜산 거야? 리플? 어. 이거 재판하는 거 얘기 들었는데 음. 뭐 아니면 도라고 하더라고. 근데 재판에 대해서 알아? 어잘 모르지만 어. 잘될거 어. 같은 거야. 느낌 오는 거잖아 느낌 와. 느낌 왔다고? 어, 봐봐 <웃음> 어? 장난 아니지? 짜세 4.75% 어? 아까보다 오른 거 아니야? 아까.. 안올랐네? 야봉 하나마다 반응하려고? 어? 봉 하나마다 반응하려고? 어? 그거 어떻게 1분짜리 봉해 <웃음> 너 지금 거의 한 1분마다 보고 있어 5%다 5%야? 응 어. 다시 좀 올랐네 어 아싸 운동해 응. <웃음> <이거> 맞아? <웃음> 맞아 그렇게 하는 거? 어딱 노래 틀어주면은 정말 신날 것 같은데 응 어, 비즈는 깔아줄게 너봐너 봐? 뭐, <웃음> <너, 웃음> 뭐, 뭐? 아니 그, <웃음> 습관성이야 아, 습관성이야? 야 그럼 야 해봐. 이렇게 하자 어? 뭐? 너가 그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음. 시점에서 응이 음. 평단을 보고 개선할때 응. 응. 너가 따고 있으면 응. 내가 가격을 낼게 어! 아, 근데 마이너스면 네가 내는 그만. 거야 아, 알았지? 아 그렇게 아, 해야지 너... 공정하지 가자! 가 490이야 490. 어, 핵서 쓴다. 어, 490. 아 490. 아 어. 490. 490 업이면 네, 내가 내는 거야. 어. 490 다운이면 네. 네가 쓰는 거야. 오케이. 알았지? 오케이. 어. 오케이. 어, 지금 했다꺼야 어. 먹기 전에 지금 한번 볼래? 찌짜 어, 보자. <웃음> 입모양 그렇게 해야돼? <웃음> 봐봐 어머, 어머 올랐다 얼마야? <웃음> 아 그러네? 엄청 올랐네? 490이잖아 <웃음> 아니 우리, 우리 490이 그거잖아 이제 498이야 지금? 느낌 온다고 했지 큰일 났네 아무도가나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지켜 보자. 어? 야, 저 시계. 아, 시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. <웃음> <웃음> 얼마 나왔나 대충? 어? 이거 1인분에 만 3인분 시켰잖아 어. 근데 1인분 누가 시켰어? 아 그럼.. 어 너.. 니입도 <웃음> 네, 네, <매트, 웃음> 네, 들어갔잖아 시! 지금 어? 시 지금 3만 6차전에 밥두개통세천 원, 4만.. 4만원이야? 3만원.. <웃음> 아. 자보내봐 지금? 어 지금이야 이거 같이 봐야지 근데. 여기 좀 같이 봐 같이 보라고 여기 좀 <웃음> 빼기 <웃음> 봐봐 <웃음> 487? <웃음> 487아 1위부터 <웃음> 어시키 사과 새 아, 부서 <어수키서가> <웃음> <웃음> 야 더. 490이었죠, 아까? <웃음> 3이나 더. 리얼입니다. 사주고 그런 거 없어요. 아, 잘못다, 시원하다. 잘못서. 잘못다. 잘 먹었습니다. 뭐 너그 얘기 하려고 나 불렀냐? 약올리냐? 어? 삼겹살 3인분! 배고팠냐? 잘 먹었습니다. 아, 시, 아, 잘 뭐, 먹었습니다. 아그 어? 중간 점검을 하지 말았어야 돼. 그거 보고 자신감 얻어가지고 <웃음> 어? 알았어. 아나 이제 갈게 카메라 봐. 집에 가게. 가자! <웃음>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. 지금 그리고 올랐어요 <웃음> 여러분 저한테도 떡상이 <웃음> 제 인생에도 떡상이 있나봐요 <웃음> 행복의 눈물 여러분 모두 잘자요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실거죠? 약속해주세요